안녕하십니까 5월 4일자 해외선물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이준차선물 이원기입니다. 그럼 해외 이슈부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 3대지수는 긴축과 금리 인상에 대한 투자심리 악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숨고르기 장세가 연출되며 모두 소폭 상승했습니다.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비재 헬스케어 등과 관련한 소위 경기 방어주들이 장을 박치는데 한몫했습니다. 금리 인상 재료 역시 시간이 갈수록 선 반영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인데요. 한편 유가는 고유가로 인한 증상 가능성이 재차 시장을 압박하며 하락했습니다. 미국은 자동차가 중요한 이동수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머스크와 전기차에 열광하며 테슬라가 시장을 선도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애초부터 미국은 대중교통이 이동의 전부를 커버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니까요. 우버 같은 서비스가 활성화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유가는 여전히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전기차가 보편화되고 인프라까지 갖추려면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전까지 증산 요구는 고유가가 유지되는 한 하락할 때마다 등장하겠네요. 다음은 유진 선물 고객들의 매수 매도 포션 동향을 살펴볼까요? 유진공인국께서는 HTS 화면번호 4 0 1로 트레이딩 커뮤니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수 있습니다. 먼저 나스은 매수 82%, 매도 18%로 매수 우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원유는 매수 99%, 매도 1%로 여전히 매수 과열이 이어지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금은 매수 17%, 매도 83%로 매도 우위로 돌아섰습니다. 오늘도 원유에 주목하셔야겠습니다. 고유가에 대한 불안감은 자연스레 증산 욕으로 이어지겠죠. 지금은 나무가 아닌 숲을 보면서 시장에 접근할 시기인 듯합니다. 이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상 테크니컬 포인트를 점검해보겠습니다. 나상은 오늘도 12,850포인트와 13,450포인트 사이에서 박스 움직임이 유해 보이고요. 원인은 최근 고점 부분인 107달러에서 강한 저항이 예상됩니다. 금은 오늘도 1,850달러와 1,890달러 사이에 박스권 흐름이 예상되네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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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본 방송은 투자 참고용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지금까지 해외 선물 원기충전 유진차 선물 이원기였습니다. I hope you n to say goodbye.